가문을 빛낼 박재현에서 영삼성을 빛낼 박재현이 되고 싶은 중앙대학교 박재현입니다. 제 이름 재현은 비로소 가문을 빛낸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2019년에는 영삼성 리포터즈 4기를 통해 영삼성 그리고 영삼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빛낼 수 있는 박재현이 되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역사와 함께 어떻게 제가 영삼성을 빛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? 앞서가는 새 기술과 인간과 호흡하는 첨단 기술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스마트한 기자, 소프트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예비 언론인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. 자유롭게 남다르게 활동하며 배운 팀워크를 통해 영상성 리포터스 구성원들과 함께 더 멋진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제 활동 목표입니다. 영상적 리포터즈를 통해 20대로서 20대를 위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. 영상적 리포터즈 4기와 함께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한 경험, 꼭 영상정을 통해 실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